어, 어르신 하시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아, 저때 되게 긴장됐었어 애들이 어, 앞에서 생각보다 어, 못하니까 어, 쉽지 않을 것머아어 한다 바람, 바람 들어 어, 다 오, 싹 올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다정돼지 마, 다정돼지 마 어머나, 어머나, <웃음> 어머나 플라잉 <어머나. 웃음> 서슬리 혼자 어라나어 <웃음> <웃음> <웃음> 얼굴이, 저기, 저기 들어가면 얼굴이 자동 리프팅이 되는 거 같아.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얼굴이 <웃음> 자동으로 리프팅이 <웃음> <립스틱이> 돼. <웃음> 아니 이마가 저렇게 왜 까졌어 저렇게. <웃음> 아, <너무 귀여워>. <웃음> <웃음> 민호 형님 지금 이미 마음은 프로야. <웃음> 어, 바로 오, 바로 돌 우와, 바로 적응한다. 역시 운동. 오, 오, 오. 오, 높이 올라갔어. 오, 젤높도 올라갔어. 오, 오, 와 오, 저게 진짜 예술 우와. 우와. 잘한다, 민우 형. 스트레스 확 풀리겠다. 와, 역시. 우와, 거의. 우와. 0명중한명 있을까 말까 하는 아, 어, 네.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 열명중한명도 있을까 말까. 오, 한다잘한다 점지는 이제 다리를구으리면 뒤로 가. 다리, 다리로... 다리 잘부었죠 오. 오. 오. 오, 아주 잘한다. 와, 오. 오. 오. 오. 오. 이 정도 플라잉 하시면 이제 강사님이랑 같이. 하이플라인도 진행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지금 진행하네요. 그정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어디까지 올라간 거야? 대박! 아 저거는 진짜 힐링이 있더라고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와 아, 하트 왜안해 하트 우와 덩어리 너무 좋아하는데 <웃음> 오야 <웃음>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네. 그러니까 이게 팬미팅 때 이러고 이제 등장을 하는 거야. <웃음>